안녕하세요 미지뷰티의 미지입니다 이번에 이니스프리에서 동백꽃 에디션을 출시했어요. 동백꽃 에디션으로 아이팔레트, 틴트, 립오일, 블러셔, 치크 브러쉬 이렇게 총 다섯 가지가 출시가 되었는데요. 그 중에서도 저는 블러셔를 리뷰해보려고 해요. 사실 이번 블러셔 구매하기가 엄청 어려웠어요. 공홈에서도 1호 레드 카멜리아 컬러가 완전 품절! 그리고 거의 매장 대부분이 품절이라서 찾기가 엄청 힘들었습니다 이번 블러셔의 특징은 보시면 아시겠지만 동백꽃 모습 그대로 담아낸 양각의 동백꽃 모양이에요 출시하자마자 모양에 완전 반해서 구매를 해버렸어요 패키지도 보면 동백꽃 모양이 보이도록 투명으로 되어 있어요 먼저 보여드릴 컬러는 공홈에서도 품절 매장에서도 정말 구하기 힘든 메인 컬러인 1호 레드 카멜리아입니다. 이 컬러는 동백꽃을 그대로 담아낸 듯 양각을 보여주는데요. 꽃잎부터 수술까지. 너무 예쁘지 않나요? 제형은 말랑말랑한 바운싱 텍스처로 가루날림 없는 젤리 같은 제형이에요. 보통 젤리 같은 제형하면 얼굴에 올랐을 때 밀리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촉촉하면서 마무리감이 보송한 타입이에요. 먼저 레드 카멜리아의 꽃잎 부분 컬러를 보여드릴게요. 너무 빨갛게 올라오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제형 때문인지 동백꽃잎이 물든 듯한 맑은 수채화 같은 컬러감이 연출이 돼요. 컬러는 채도 있는 레드 자몽 컬러를 볼수 있어요. 수술 부분의 컬러는 베이지의 옐로우 컬러감으로 동백꽃잎과 어우러졌을 때 레드와 옐로우 컬러가 믹싱돼서 부담스럽지 않은 레드 컬러를 연출할 수 있어요. 얼굴에 올려볼 텐데요. 저는 동백꽃의 꽃잎 부분을 터치해서 먼저 올려줄게요. 사선 광대 쪽에서부터 안쪽으로 컬러를 가지고 온다라는 느낌으로 올려줍니다. 그리고 나서 수술 안쪽에 있는 옐로우 컬러를 얇은 브러쉬로 터치해서 앞쪽 광대 위에 톡톡! 톡 올려서 옐로와 우 레드가 자연스럽게 스머징 되면서 그라데이션 되도록 발라주면 꽃잎이 퍼져나가는 듯한 컬러를 연출할 수 있고 투톤 컬러를 연출해서 좀더 생기있어 보이면서 유니크한 연출을 할수 있어요 그런데 제형 자체가 발색이 쨍하게 되지는 않기 때문에 생각만큼 발색이 높지는 않았습니다. 이점 참고해 주시고요. 저처럼 꽃잎 컬러를 전체적으로 바르고 그 다음에 수술 부분을 터치해서 앞 광대 쪽부터 살짝 터치하는 느낌으로 올려주면 자연스럽게 컬러가 믹싱이 돼서 연출이 됩니다. 생각보다 붉게 올라가는 느낌이 아닌 채도 있는 자몽 컬러의 레드로 생기있고 상큼한 느낌이 나는 치크 표현을 해주는 컬러예요. 보통 쿨톤이 잘 어울릴 거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옐로우 컬러가 있기 때문에 웜톤에도 잘 어울리는 컬러예요 웜쿨 모두 사용할 수 있는 1호 레드 카멜리아 컬러입니다 2호 핑크 카멜리아 컬러로 보여드릴 텐데요 핑크 카멜리아는 꽃잎 부분은 누드 베이지 핑크 수술 부분은 흰기 가득한 딸기 우유빛 컬러로 되어 있어요 핑크 카멜리아도 웜, 쿨 모두 사용할 수 있는 컬러이고요. 컬러 발색 자체가 맑은 수채화로 퍼져서 자연스럽게 연출이 되기 때문에 은은하게 퍼져나가는 치크 연출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사용하기 딱인 제품이에요. 두 컬러를 믹싱해서 컬러를 보면 흰기 있는 화사한 핑크 컬러감이 연출이 되는데요. 사실 수술 부분에 라이트 핑크 컬러를 얼만큼 섞느냐에 따라서 연출할 수 있는 컬러 표현은 다양해요. 카멜리아 블러셔의 특징은 투톤 블러셔 이기 때문에 메이크업과 피부톤에 맞게 믹싱해서 컬러 표현을 할수 있는게 장점이에요 핑크 카멜리아는 앞볼 쪽에 살짝 올려서 상큼하고 싱그러우면서 사랑스러운 느낌을 연출하기에 좋은 컬러이고요 컬러 발색도 핑크만 동동 떠 보이는 컬러감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올라가는 컬러를 볼수 있어요 웨어러블하게 사용할 수 있는 핑크 컬러입니다 지금까지 이니스프리의 신상 동백 에디션 블러셔를 리뷰해 봤습니다 오늘도 미지와 함께 예뻐주세요 미지비티 였습니다